펄이 나 아빠 봐갖고 우리 조카가 물리치료사라서 물어봐줄까요 우리 조카한테 잠깐만요 내가 우리 조카한테 물어봐줄게요 자나 아 자나 그래 네가 잘래는 아닌데 내 아는 사람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. 침을 맞아야 돼? 아니보수치료받아야 돼?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지 뭐 언젠지 근육통이면 은뭐침 맞아도 상관없는데 담으나 어. 뭐 저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도수치료서 낫지 너 키보드 소리 나는 걸까? 게임하고 있네? 응 대그 중이야 음... 집이야? 응, 집. 심료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가서 치료 받을 거나 야 내가 응. 여기 있잖아 목 뒤에 거북목 이거 교정 받으려고 하는데 응 도수치료 할까? 응 도수치료가 낫지 한번 하면, 하면 좋아지나? 응 어, 좋아지지 너네 병원도 하나? 우리 병원안 하지 아 그래? 지금 응, 자랑한 데가 뭐 센터 이런 거 많다 이가 무슨 사례를 그런 데 가서 받아봐 너배구한다고 지금 공우랑 통화도 안 하고 너 진짜 아 너, 진짜, 지금 동작하고 가지고 어머 소리야 야그 컴퓨터 내가 사준 거잖아 또심심록 근데 그렇게 하네 그냥 또 심심한가 보지 <웃음> 너무... 또, 또, 또 심심하다 또왜이고 어, 어, 말도 심심해, 어떻게 그렇게 하니 <웃음> 미친다 정말 <웃음> 지겨워 안... <웃음> <한글> 같은지 정말 <웃음> 아 그래그래 아. 아, 그래. 알았다 아, 알겠어 그 <웃음> 일곱네 또가아 어. <웃음> 미친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아. 뭐딸이나 마찬가지 왜냐면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우리집에서 태어났거든 작은방에서 비늘이 깔아놓고 그래서 얘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때 일 다닐 때 보고 내가 방학 때는 억고 있었어. 얘가 밤낮이 바뀌어 고 밤에는 깨 있고 낮에 자는 거야 얘는. 아 진짜 빡셌어요 어릴 때는. 또 방송 중이네 이거 뭐얘 예, 할아버지 잘 계시지? 다음 주에 고모가 약 타서 집에 갈게. 저 애교가 없는데 무슨 애교가 어딨어어 그래 게임 잘해.